Part 1, Way back home. 배를 눌러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안 되세요? 저, 이 사람 이름이 임나라인가 보네. 임나라라는 분은 힘듦이 있는... 거지. 어, 힘듦이 있는 사람인 어. 것 같은데? 나라 씨 너무 불쌍한데? 위, 아래, 왼쪽, 오른쪽, 오 위, 아래, 왼쪽, 오른쪽, 오른 내가 여기서 드럼면서 해볼게. 아니지, 이 식사인 드배님 춤을 춰야지. 위, 아래, <웃음> 위, 위, 위, 아래 춰야지. <웃음> <웃음> 아이 이러고 있다. 임나라, birthday 940302 어? status day. Life Graph. Okay. Oh, Silpuga, we saw. c a 또뭐 있어? 가족 사진이야. 아니, 아까 우리 그거 아래? we are done. We are 위 아래. a n g e Are. Yes. We are. o 이 Silpuga. Hey. Hey. Hey. h e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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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야야 야, TV 보다가 잠들었잖아 어저 방에 가서 문을 응. 닫아볼까? 그래 어. 문을 잠그고 다시 확인해보자 우리 아니면 최대의 실수를 한걸 수도 있어 아 아니네 안 잠겼네 아 다행이다 으흠 <웃음> 뭐지? 뭐지? 야여기있어 뭐? 야여기있어 뭐? 아, 아, 아 여기로 나오는 거네 와 살았어 나라 프레이어 Life is love 새드스 겜덩 너브새드 슬픔 새드, 새드. 외로움 이거 외워야 돼. 일단 외워. 오 야야 너무 빨라! 안 돼! 성공했다. 잘 돌아간다. 되돌아간다. 광탈출을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밌다. 야 어. 여기 진짜 재밌는 거 여기 대박이다. 어, 진짜 재밌다. 재밌다. 우와. 여기 대박이다. 와. 진짜 재밌자나 아, 가자! 저거 굽었을 나까 와아 와. 와. 대박이다 야 우리 멋있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네 그렇네 어 그런데 여, 열어주세요 와이 라이브가 와. 와. 와. 나이스 와 재밌다 아 너무 좋아 재밌다, 와, 재밌다. 네. 괜찮았어 재밌었어 아, 음, 합 재밌다. 좋았어 어. 아 우리 내명합 좋았어 합 좋았어, 합 좋았어. 우리. 아 아까 <웃음> <아깐 야. 제가 웃음> <웃음> 야왜 그래 <웃음> 진짜 야 공소방 라 지금 아니되네 <웃음> 뭐 나왔어 <웃음> 밑에 또 밖에 또나가야되네아 어? 진짜 와왜 그래 진짜 나는 이... 아잘 놀라나 여기 여기 열렸어 아, 아까 그거 때문에 갑자기 무섭다 214 214 214아 이게 됐어 이게 됐어 자 빨간색 2 2. 아 색깔로 아 미안해 미안해 어. 다시 그래 <웃음> 그렇게 한다고 야 도겸이 리신션 기대된다 여기가 도겸이 엄청 놀란 거 같은데? 거울 보면 내옷속 네, 얼굴로 거울 봤어 <웃음> 잘생겨서 안 되나 봐 아, 그러나 봐 여기, 여기 되는 사람 없는데? 그러니까 그거 큰일 나겠네? 그거 나온 거 같아 오! 괜찮겠지?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, 그러다가 뭐 나오네 모르겠어 내가 맞을 거야 이제 마지막 유전자를 수집하러 가볼까? 마지막 유전자라고했는데 휘어봤는데? 어이 뭐야? 아! 어씨 휘어봤는데? 어이 뭐야? 아! 어이 씨 깜짝이야. 나를 육할 자국이 어. 있느냐? 아... 너또한 죄인이야. 상위 아, 유전자 추출을 보기 네. 들어가자. 여기 깜짝이야. 나가는 아. 거야? 아니가 완료했잖아 그런 아, 말 또... 또. 저쪽, 저쪽으로 나가나보구나아이 어, 책. 들어와야지. 책임. 책에... 책에 뭐라고 써있어? 어? 아닌데안 끝났는데? 내려와. 오! 아 오! 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스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 의모습 <목소리> 끝났어요, 끝어요 아, 여기요. 아, 죄송 아, 오래 걸렸다. 어 아, 어렵다. 중간에 좀 놀았다. 안녕하십니다고생하니다 아 어렵다, 어렵다. 아니, 한스가 죽은 거야, 그러면? 결심. 메리가 죽은 게 아니라? 야, 이제 무서운 거 같은데? 어. 야, 한스... 왜대에서 와, 이거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면 대박이다. 야, 너. 나와봐. 한스. 시계로 뭐... 숫자는 이게 낼수 있는 게 있을까? 사건을 해결하려면 사건은 처음으로 가야 돼. 사람 있어, 사람 있 사람, 사람, 사람 있다고? 왜? 사람 있어. 뻔이야. 아, 어. 사건을 풀려면 사건이 처음으로 가야 돼. 되게 명탐정이야. <웃음> 어, 야, 어, 좋아, 좋아. 어. 어. 형, 그 거기 제목이 뭐였지? 야, 나 무서워. 빨리 한 명만 와. 야, 한 명만 와. 갈고리 잘 가져왔어. 여자가 죽어있어. 여자가 죽어있다고? 메리가? 어. 어. 한스가 죽었잖아. <웃음> 메리, 메리. 둘다 죽었나봐. 아 너무 무섭게 죽어 있잖아 아 무서워! 씨아왜왜왜왜너때문에 아, 아, 왜, 왜? 왜? 놀랬잖아 네리가 여기서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봐 어. 그래, 나 무서운데? 괜찮, 그래, 갑자기 있어? 얘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어? 응. 그 선은 어디서 났어? 같이 있었어 폭탄 또 있다! 폭탄 또 있다! 그래 어, 연결하는 거다 또 붙이는 아, 데 있을 거야 야 이게 붙일 수 있는 곳에다 붙이는 거 아니야? 오. 형! 어. 나한 명만 같이 있어주라 <웃음> 아 빨리 붙이러 나와, 저기 아 오! 오 와, 탈출! 됐다, 네. 다 탈출! 아니 아, 나와, 나와. 이거는 뭐야? 그럼 G 뭐 없어요? G? 와나 G 와, 뭐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렵다, 어려워 정말